여러분 안녕하세요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라며 댓글도 달아주시고 웨비나 후 이메일들도 주셔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더 가까이서 브레인스토밍을 할수 있을까 대부분 경력자들이셔서 각자 경험치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만간 그런 만남의 장 내지는 어떤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그 세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웨비나 이후 몸살로 좀 며칠을 고생을 해서 어, 영상을 업로드를 못 했는데요 카메라만 보고 얘기하는 게 여간 익숙치 않아서 그날 정말 혼났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극복할이라는 마음을 먹고 도전한 건데 응원해 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사교적인 강아지님께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 사실 지금 채취 p t 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은 하고 있지만 그냥 물어보고 답하고 이런 거를 장난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좀 많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프롬프트를 제대로 그 활용하지 못하는 시는 분도 좀꽤 많았습니다 이채취 p t 를 어, 충분히 더 자연스럽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니면은 저희의 작업 그워크플로어를 간소화 시키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어또 다른 그 예를 들어서 뭐 채취 pt 에 아주 잘 물어보는 게 가장 그래서 오늘은 채취 pt 를 조금 더잘 어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툴들이 많이 나와 나오고 있고 어 확장 프로그램들로 또 우리가 도움을 많이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미 구글 스프레드나 도큐먼트 어, API를 가져다 쓰는 것은 아마 여러 정말 그 훌륭한 유튜버들께서 많이 올리 올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또 프롬프트에 관련된 그 확장 프로그램하고 어, 뭐 다른 프로그램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유튜브 t u b e Summary with c h a t g p 라는 유튜브 확장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롬 웹스토어에 들어오셔서 음, 어떤 걸 검색하시면 되면 냐 유튜브 s u m m e r y 익스텐션으로 추가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IPA, API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OpenAI 들어가셔가지고 API 가져올 수 있는 여기 보시면 있거든요. 거기로 들어가셔서 API를 어, 키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API를 얻을 수 있는 어, 거기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API 키를 생성할 수 있는 그 곳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이것을 그것을 그대로 유튜브 서머라이즈 채집피티에 어,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유튜브가 이제 설명이 시작되면 어, 화면이 시작되면 이곳에서 요약이 됩니다 그긴 어, 유튜브의 내용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을 시켜줍니다 한번 보실게요 나오죠 저런 식으로 챕터 1에서 쭉쭉쭉쭉 요약, 요약본이 뜹니다 저런 정보를 어 카피를 해서 또 다른 나만의 그 창의적인 글로 바꿔서 뭐 블로깅 해도 되고요 아티클을 만들어도 되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는 거는 지금 뭐 그다지 좋은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으니까 꼭 여러분의 창의력을 요하겠습니다 얘를 까시면 굉장히 이게 지금 기능이 많거든요. 얘를 까시면 여기에서 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AIPRM ChatGPT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 피라이팅 DevOps, Generative AI, 마케팅. 오퍼레이팅 시스템, 뭐 여러 가지 각가지 카테고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여기서 또 어, 고를 수가 있습니다. 뭐 디자인 게임, 달리도 여기에 들어와 있네요. 키워드 마이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임 이런 것도 지금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서 보시면 휴먼 라이튼, 이렇게 인간이 100% 쓴 것처럼 유니크한 SEO 최적화된 뭐 기사를 써주는 어, 프롬프트가 있고 미전이 프롬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만들어주고 키워드 스트레티지도 해주고 키워드 마이닝 해서 어, 키워드에 대해서 저희가 꼭 이거는 늘 해야 되는 거잖아요 SEO를 위해서 그것도 있고 그 다음 스마트 아티클 베스트 랭크 넘버 원 구글 구글에서 랭크 넘버 원에 매겨질 수 있는 그런 아티클도 써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고 뭐 아티클 다시 써줄 수 있고 컨텐츠 컨텐츠 리라이트 그다음 유튜브 어 스크립 스크립트 크리에이트. 이거 이제 원고랑 시노, 시놉시스 같은 그런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아이인데요 얘를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아까 어, 얘한테 How to make money? 지금 OBS의 문제인지 채찌PT의 그 유튜브 스크립트 하는 그게 문제인지 어, 다 스크립트 되고 굉장히 간략하게 잘 써줬는데 그게 지금 녹화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직, 들어가셔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금방 알수 있어요.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확장 프로그램은 웹챗피티라는 확장 프로그램인데요. 보통 챗피티가 챗 p 피티가2 어, 1년도 2021년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웹챗 pt 를 기능을 넣으면 이건 최신 버전까지 다어 자료를 끌어 모아서 어 제시를 해줍니다 한번 볼게요 보시면 웹챗 gpt 를 까시면 이렇게 웹웹 웹 어시스트 어 나오는데 녹색 버튼을 어 누르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결과를 뭐세개 갖다 줄까 뭐0개 갖다 줄까 시간은 뭐 시간도 정할 수 있고 여,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거를 또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웹챗 GPT의 가장 큰 장점은 2023년도 최신 거, 최신 자료까지 다 끌어와서 정보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23년 지금 한국 대통령 이름이 뭐야? 지금 한국 대통령 이름이 뭐냐는 질문에 어 지금 최신 버전까지 위키피디아 등등의 자료들을 다 끌어와서 지금 이름은 윤석열이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쭉쭉쭉쭉 지금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참조 자료까지 매우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지금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 제가 한국말로 물어봤는데도 영어로 번역돼서 질문이 되고 또 어, 영어로 답이 나오면서 나중에 또 한글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 확장 프로그램은 프롬프트 지니입니다. 그것도 역시 어, 구글 크롬 웹스토어 가서 프롬프트 지니 까시면 됩니다. 이상 메타저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